지 너무 강행군을 했어요. 왜냐면 어, 3월 9일 날 이몽이가 저기 이제 첫, 어, 첫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 콘티 짜고 뭐 하고 그, 어, 좀 내가 릴렉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영상을 너무 많이 녹화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갔어요. 음.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아침인 저건 어, 아, 너무 아침이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안좋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거예요 사랑과 연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정을 쌓고 그러다가 보면 오해도 생기고 서운한 맘도 들잖아요 음. 그러다가 그 오해나 서운함을 풀지 못해서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별을 맞는데 그 이별할 때그 감정은 너무 격해 정말 서운함이 극도로 쌓이고 분함도 있고, 어, 더는 어, 이 인간하고 한 시도 같이 있을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원치 않는 이별을 갖다가 통보받았을 수도 있고, 난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계속 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 이런 상태였는데 이별을 맞은 사람도 있고, 이별의 모양이 각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모습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 연민 뭐 이런 것들 음, 우리 남아있을까? 자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어, 사랑 혹은 연민이 남아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남아있는지. 음,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웃음> 엄마는 왜 그래요? 아빠가 왜 그래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음, 왜요? 라고 해놓고서. 왜 이, 이 저기, 뭐, 헤어지면, 이 사람 변명 많이 했나요? 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런 게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구차한 변명입니다. 뭐 그런 거. 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나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어 저기 뭐 이유가 있어, 어, 이유가 있고 음, 나는 정당해라고 어,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 위로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음, 겁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그런 거죠. 헤어, 그 합리화 시킨다고 해서 진짜 이게 마음까지 진짜 깊 깊숙한 거내 마음 깊숙한 그그 그 잠재력이라고 하죠 그런 데까지 어, 멀쩡할까? 어, 나는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봐요 어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이 1번 카드의 그 사람 남주죠 여러분이 여주라고 한다면 이 남주께서는 선택장에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해놓고서도 맨날, 어, 막, 막 이렇게, 어, 잘안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잘안 갈까? 아니야, 그래, 잘안 거야. 뭐, 이런, 음,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카드에선 그렇다고 나와요. 아니라고 반박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어,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런 게 있었나? 어, 싶은 분들. 네, 있다고 믿으세요. 음, 왜? 그러면. <웃음> 어떤 사람은 얼굴에 티를 내지 않잖아. 어, 혼자서 집에 가서 그치 다리 달달달달 떨고 있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그 누구 앞에서 티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알아챌수 있을 거라라는 거죠. 암튼 이 사람은요. 어, 뭐... 여러분한테 액션은 뭐 느리게 했든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맞았던, 에, 에, 뭐 줬던 아니면 이 사람이 맞은 건지 이 사람이 준 건지 그건 아직까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암튼 오늘의 내용이 어, 나에 대한 사랑 혹은 연민이 있을까요? 라고, 어, 주제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줬다는, 상처를 줬다는 전제 아래, 리딩을 할게요.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그건 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암튼, 그걸 전제로 하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 이 사람은, 어, 뭐, 이렇게, 막, 선택을 했을 적에, 빨리빨리, 빨리, 그래! 아, 선택했어! 하고, 확, 액션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얘가 이렇게 나를 빨리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빨리 마음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런 거지. 얘가 그런 놈이 아닌데,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왜,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100% 알기 힘들시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뼛속 깊숙한 그 골수까지는 알기 힘들지 아니한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 자신 에, 그 자신 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잘 몰랐었던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나,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두 얼굴이 있었어? 라는 그런 것들이 자기도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모른 채 하고 싶은?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너무, 뭐지? 서둘렀다, 라기 보다는, 어떠한 이별의 그림자가 자, 나름 자기야, 자기 합리화 하는, 과정을 가쳐서 이별이 조금 빨리 왔던 게 아닌가? 어, 나는, 그래, 난한 번, 하면 한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음, 이 사람은 진짜, 뭐지? 구멍가게 가서도, 저기, 뭐, 쥐포를 살까, 쫀득이를 살까, 그거 갖고 갈등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죄송합니다. 요즘에 쥐포하고 쫀득이가 어딨다고. 내가 한국에서 나온지 꽤오래돼서내 때는 그랬어요. 쥐포하고 쫀득이. <웃음> 비유가 내 때여서 그렇지만. 어, 아무튼 어, 그런 거예요. 아예 아니 붕어빵을 사 먹을까?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빡빙고? 빡빡, 빡빙고? 뭐를 사 먹을까? 뭐 그런 거지. 그런 것까지도 이 사람은 선뜻 개, 어,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별을 갖다가 어찌 이렇게 빨리 선택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게 있어요. 빨리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응. 그랬기 때문에 어... 뭐간 거는 빨리 뭐 갑자기 막 진짜 피난길에 갑자기 그 전쟁은 갑자기 나잖아요. 자고 있는데 딱 전쟁이 나서 그 뭐지 피난보따리 싸듯이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지. 그렇지만 빨리 간 만큼 빨리 어, 어떠한 후폭풍이 온게 아닌가 싶어요. 왜 후폭풍이 왔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연민이나 그리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이 선택한 길이 진짜 어 뭐지? 돌다리도 두들겨라 보라는 이유가 뭐야 돌 밑에 뭔가가 비어있으면 밟다가 미끄러지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어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 길로 가면 나의 내가 행복할 거야라고 해서 고신고신 그때 후다닥 달려간 그 길에서 거의 뭐그 후폭풍이 굉장히 빨리 온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 대한 연민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발등을 찌 찍었다? 어 스스로 불러온 재앙 어 그래서 스제 스제 스제모 어,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가고 헤어지고 나서 어 가슴이 가슴이 진짜 세상에 아려 아려 어, 꼭그 칼로 벤데다가 우리 과사나 수소수 보면 막 거품 일면서 너무 너무 아파잖아요 여, 여러분에 대한 그 연민이나 남은 사랑들이 이 사람의 가슴을 갖다가 너무 너무 너무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 이 사람 다시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줬지 않겠나 싶어 여기 안 받아줬다 받아줬다라는 카드가 없는데 이 사람 성격상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나 매사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음, 선택에 있어서 늘그 아, 어, 선택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힘들었지 않겠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있냐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선택에도 확신이 없고.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을 두고 간그또 어, 다른 이 사람의 여주인공죠 여주인공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 교체된 그 여주인공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어 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미련이 너무 너무 그것도 너무 그 안에서, 저기, 막, 헤엄을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도 밥도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평정심을 찾으려고 되게 애쓰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래, 어, 잘한 거야. 어, 잘한 거고 헤어지길 잘했어. 어, 그, 그래, 저, 저, 쇳불도 당, 당김에 뼈라고, 단숨에 뼈라고 내가 잘 뽑아낸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갖다가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렇지만, 이, 그, 뭐죠, 풍요 속의 빈공이라고, 이 사람은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쑥. 많은 갈등들이 내 쌍따를 날리고 있다. 어, 어,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에 뭐 어쩌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꾸준히 여기를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좀더 자세히 알아가고 이사람에이 사람한테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초점을 맞추면 뭐 하나. 자꾸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러분 그 모래성 알죠? 어, 모래선, 바닷물에 이렇게 들어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부서지자 결국은 위까지 허물어지잖아요. 밑이 바닷물에 다, 어, 저기, 허물, 쓸려서 내려가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 이 사람한테 몰입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남자야. 뭐 이랬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게 아닌가. 이 사람은요, 항상 연애 패턴이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가 설마 나를 갖다가 네 성격에 나를 갖다 버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선택장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간 방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음 이, 얘는 안 그럴 거야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내가 입대거 얘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얘는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를 갖다 떠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게 그래 이 사람도 결국은 별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별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그래 그 저기 막 다리 떨면서도 간다 그렇게 불안하면서도 그렇게 불안하면서 그 저기 막 다른 사람한테 갈 마음이 생겨요? 여기는 환승 아닌 환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아, 이것도 참 애매하다. 어. 양다리 환승. 음. 처음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야. 음, 결론적으로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성격에 누굴 갖다가 쉽게 마음에 훅 들여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게 환승 아니 환승이라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다 들어온 마음이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별이고 그리고 어 그냥 순간 들어온 후폭풍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그 그 주식에서 보면 요즘엔 젊은 친구도 주식 마, 많이 하잖아요. 그 추격 매수라는 거 알아요? 어, 이 사람이 추격 연애를 했던 것 같아. 어, 올라타면 안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초조해진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휙! 질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음, 이 표현이 가장 적, 어, 적당하다. 추격 매수. 추격 매수는 어때요? 후회가 빨리 오죠? 아, 내가, 어, 사면 안 되는 거였던 건데. 그래서 자기, 뭐야,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이 사람은 뭐, 어쩔 수 없, 없는 패 아닌가? 그래서 가, 저기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저질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려 머물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 인간이 마음이 그래요. 한번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표를 낼지 못 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표를 안 낼라고 되게 용 썼다라는 느낌이 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섯 글자를 뭐라 그래? 어, 용수, 용을 갖다가 진, 진짜 겁나게 용 썼어. 근데 이걸 다섯 글자로 용용 죽겠지. 어 이거야 용용 죽겠지. <웃음> 용을 쓰면 뭐야 용용 죽겠지인데.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연민이 있냐? 있어요. 음, 사랑 있냐?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컵 카드는 여기서 이게 나인 카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 나인 카드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기 즐거움이거든요. 내, 내 만족. 내가 해온 것에 대한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온 것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사랑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어, 이 스스로는 자기는 되게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만족한 거를 갖다가 두고 나온 거잖아요. 왜? 또 다른 만족이 있으니까. 그게 더 만족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라는 거지.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뭐다, 그치. 나만의 생각이었고, 나만의 어떤 착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떠나자마자, 거, 진짜 추격 매수엔 대가로, 지, 지, 어, 후폭풍이 겁나 시게 강하게 딱 갔다 이 매가 멀리서 저 하늘 상공에서 그 쥐를 보고서 냈다 꼽듯이 어이 후퍼풍도 그렇게 냈다 꼽듯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갖다가 떠나지 못한다 왜? 반등할 때를 갖다가 기다려 이제 반등하면 팔아야 되잖아 <웃음> 그런 것처럼 어, 이 사랑을 갖다가 내려놓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이 사랑이 주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왜 밑에서가 갖다 무너져가고 있는 마음을 갖다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되돌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 케이스들이 꽤될것 같아요. 음 자기 어떠니 후폭풍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순간 돌아와야 돼. 계속 거기 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돼? 계속 마이너스 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변명, 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진짜 메들리로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때는 내가 그랬어. 어, 저기, 막, 발라드 메들리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쫙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이 사람이요. 솔직히 몰라.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일 수 있어요.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요즘에 망조가 든게 아니에요? 어. 요즘 망조가 들었다. 라고 봐.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쌓아나왔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게 아닌가. 어. 그래,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치. 뭐, 저, 뭐 저거 있잖아요. 어. 그,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요. 남자분들은 명심해야 돼. 여자가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여자가 나가면요. 내가 일고 났던 재물도 어느 정도 쏟아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음, 내가 항상 리딩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 내 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조광 지쳐버리면은, 음, 저기 막, 그 뭐지?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어, 조강지쳐 버리고 잘되는 놈 없다고. 그래서 내가 조강지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연애니까. 그 연애여도 이그말 뜻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줬던 사람을 갖다가 헌식자처럼 버리면은 그게 하늘이 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 한다? 그치 재앙이 봄밑듯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있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 그 자기가 지금 Thank um.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떤 업무적인 실적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다라고 봐요. 그렇어서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 마음은요. 솔직히 자기의 이런 그 선택 장애 이런 거내 안의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시켜 줄 어떠한 인연을 찾고 있는 건 맞아요. 어. 근데 내 안의 불안은 내 스스로 해소를 해소를 시켜야 그게 완벽한 게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해소를 하려든 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온다 라고 비교될 만한 대상이 오잖아요. 세상에 깔린 게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그거 갖다 치료를 못하면 저 사람이 더 치료를 잘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내 불안을 더 치료, 치료를 잘해줄 거야. 그런 마음들이, 그치. 내 연인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이 관계가 깨지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라고 본다면은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연락의 제스처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음. 어, 그런데, 결과가, 그닥, 어,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내지 못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진짜, 그, 뭐지? 그, 자기의 온갖, 뭐지? 그런 걸 갖다가 다 사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자기 피하를 했어요. 어, 그땐 그래서 이런 거고, 이땐 그래서 그런 거고, 네가좀 나를 갖다가, 어, 어떻게, 해? 어, 뭐, 뭐, 그치? 어, 좀 대화로 이걸 갖다가 풀어나갈 수 없겠냐, 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결과는 어떻게요? 어, 결과는 그냥 그렇게 시답지 않았다. 결과는 시답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또 반전이 나올 수 있거냐라고 봤는데 어, 결, 결국 반전은 없었다. <웃음> 반전은 없었다. 어그 좋은 어, 대화를 시도를 했었나 어떠한 대화 그치 나와 나, 나 내가 전에 그때 전후로 어떻게 어,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어, 결론은 결론은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둘중 하나가 왜냐하면 이이 이 사람이 원한 대화는 누구를 위한 대화예요? 어, 나 자신을 위한 대화잖아. 나 자신을 위한 대화기 때문에 그 대화는 어 솔직히 공존할 수 없는 어떠한 대화가 아니었는가. 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요. 쌍방에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 자기만 행복한 어떠한 그 솔루션은 솔루션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뭐예요? 헛된 꿈이고 헛된 바람이고 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여, 만약에 연락이 왔었다라고 한 사람이라면 은이 사람이 어 저기 막 자기의 상처, 내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한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걸 갖다 일깨워주는 어떠한, 어, 확인사살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게 아닌가. 어, 만약에 이 사람이 그쪽하고 어쩌면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어필하려고 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했지만 그쪽에서도 어떠한 실망감이 어, 그쪽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맺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양쪽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다. 그래서 사람은 뭐야 사냥꾼은 뭐야 그치, 한 마리의 토끼만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가 어떻게다? 둘다 놓친다. 그래서 여기는,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을 두고, 다른 토끼를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예쁜 토끼도 놓치고, 그치, 어디서, 어, 저기, 막 듣보잡 그 토끼도 놓쳤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연민이, 많이 남아 있다. 어 여러분하고 같이 어 자기의 사, 어, 자기의 선택을 갖다가 너무 너무 빠른 어 시간에 후회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은요. 당분간 뭐 이렇게 있겠지. 어 여러분이 지금 이 저기 확인했잖아 이거를 갖다가. 어 확인을 했잖아. 여기 또, 똑같이 나왔죠? 두 개가 나왔으면 뭐예요? 그치 확인이 됐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 이게 진짜, 저희 재회를 바라시는 부분이 뽑았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거 갖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당에 가능성을 갖다가 논하기는 애매하고, 어, 이 사람이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한 거는요, 이 사람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받기 때문에 노한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가 진짜 고프다라고 한다면은, 어,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재가 고팠으면,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적에, 어, 예스 yes 했겠지. 그렇지만, 이 대화의 자체가 제대로, 그, 제대로 맞물려서 굴려, 굴러가, 굴러가지 않은 거 보면, 이,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원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어, 생각에는 진짜 어림도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나에 대한 사랑 혹은 연밀이 남아있을까요? 네 아주 많이 남아있다 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많이 아프다 쓰리고 아리다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음,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 혹은 연민이 남아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음, 이 사람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연민이 남아있다 그리고 심적으로 조금 힘들다, 힘든 게 아닌가 어, 무엇 때문에 힘든가 라고 하면 뭐 약간 뭐 자기 포기? 어 약간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라고 본다면은 음, 자기가 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 것, 것에 대해서 어, 후회도 어, 후회도 없지는 않다. 그렇게 하고 어, 그이 상황에 대해서 좀 손을 내려놨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손을 내려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 뭐 어떻게 될까? 어, 근데 여기 이 카드는 보면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마음이 데 이사 여러분들이 더 사랑한 느낌이 난다라고 봐이 사람보다는 어 근데 누가 더 사랑하고 들 사랑하고 그 상관없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해요라고 하면 연락이 만약에 안 왔다라고 한다면은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왜 빨리 안와요라고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 등도 몸도 솔직히 고들 고단하고 그렇고 몸도 고단한 놈이 왜 헤어진 거야 그러면은 어,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나 연민이 남았냐 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어, 어떤 손을 놓은 상태가 여러분들 때문에 손을 놓은 건지 아니면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고달퍼기 때문에, 어, 잠시, 아, 너무 힘드니까 좀. 잠이나 실컷 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룻밤 자는 게 아니라 일하고 들어오면 자고 일하고 들어오면 자고 뭐 그런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애가 연애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근데 다야 그렇게 씁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보조 카드를 뽑아봐야죠. 진짜 이 사람이 일이고 단녀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야 자기 바쁜 건지. 어, 아니면, 그, 이 사람이 어떤 그 양다리 때문에 지금 뭐 오도 가도 못 하는, 다 없어지고, 인심을 잃어서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잠만 자는 건지, 그걸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음, 그래, 이거는 조금 느낌에,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 같네. 어, 현재 상황이 어렵고 나름 그래도 음, 사계를 갖다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계를 잃지 않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나지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기대 어, 기대 뭐 지금 이 사람은 뭐 꿈을 향해 달라가는 게라 아니 지금 현 현상 유지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모르겠고 암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어, 주, 자기 주변 상황이 조금 어렵게 돌아간다 곤곤하게 돌아간다 공공하게 돌아간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 있,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렇게 상황이 공곤해서 진짜 마음, 마음과 마음 어떠한 열정은 그래 아 7.8기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고 하고 휘. 하고, 이렇게, 김이 빠지는 느낌이다, 라는 거야. 어, 왜 김이 빠지냐라면, 으라차차, 하고 가는데내 마음하고, 이 세상이,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환경이. 어, 그렇기 때문에, 으라차차, 하다가도, 피쉬. 으라차차, 하다가도, 피쉬. 이 사람이 조금 의지가 좀 박약한가? <웃음> 남보다, 어떠한 그 장애물 앞에서, 빨리, 그, 김이 빠지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김이 빨리 빠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변에 인심을 잃은 게 아닌가 이 사람의 스타일 때문에 어, 김이 너무 빨리 빠져서 안 되더라도 어떻게 그 고통 그 역경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이, 이게요 사랑도 이와 같다 라는 거지 어, 사랑도 이와 같아서 김이 빨리 빠진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꽤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어,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노했겠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그, 여자든 남자든 그래. 상대방의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나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과연 있나 싶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요 그~ 하루를 살아도 어~ 저기 뭐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날을 살아도 그쵸 마음이란 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음. 그냥 조금 열 조금 흥미가 돌면 좀 열심히 했다가 아 그러다가 또 흥미를 잃으면 에이 여긴 아닌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문한 데가 없다라는 거야. 좀 지문하게 꾸준하게 뭘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은 도무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뭐지? 애정적인 면에서나 어떠한 자기의 금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대인관계나 이러한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어떠한 필수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부실부실부실하게 해졌다라는 거예요. 녹이스러워서 손을 톡 치면 밑에가 다 깨져 허물어서 나가는 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짜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너무 목적 없이 살아요. 자기 그 목,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와 어, 아, 그래, 이거야. 내가 찾던 건 이거 야확 달려갔다가, 에이, 아닌 겠다 에이, 나건 안맞아고 손사래치고 나오고, 이건 갑다 하다 손사래, 이건 갑다 손사래, 이걸 갖다가 무한 반복하는 인생을 갖다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음, 이게 솔직히 참아 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음, 한계가 있고, 그러고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어그 상대방의 덕을 보고 싶어 가지고 조금 애를 쓰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그래. 사람이 어떤 목적이 진짜 확고해 가지고 난 반드시 얘한테 덕을 보고 말 거야. 이거 있잖아요. 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덕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 제가 나한테 덕을 안 베푸네. 에이 여기도 아닌가다뭐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인생에 확고한 목표가 없다고. 음, 돈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꿈, 꿈을, 꿈도 없고, 꿈을 갖다가 매진할 그런 그 동력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곁에서 그 꿈도 없고, 그 꿈을 향해 매진해 나간 동력, 동력도 없고, 꿈도 없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그런 거지. 내가 진짜, 어, 뻘짓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여, 만약에 그 전화가 연락이 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한다고 막 진짜 그그 그 뭐죠? 그 손오공이 머리 뽑아서 도수를 뽑듯이 여러분한테 팍 온갖 걸 갖다 나름대로 다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그랬잖아. 꿈도, 동력도 그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모습이 그게 크겠냐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냐? 감동은 개뿔. 감동도 없다. 어.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래. 애송이야. 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실미도 실미도로 보내야 돼. 실미도로 보내서 진짜 무장을 해 무장을 해 갖고 어쩐 정신적으로 어떤 진짜 빡세게 고생을 해 가지고 아, 살아 있는 게 이렇게 응좋다는구나라갖다가 느끼지 않는 이상에는 이 생활 이러한 그 헬렐레 헬렐레 느슨해진 이러한 어 응, 저기 막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나름 힘들고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있냐라고 보면 있어요. 음, 응, 있어. 이 사람은 근데 대단하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응. 왜 아니냐라면 이 사람이 어깨가 축 처진 거는 모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안 좋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불행을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는지 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불행은요 자업자득이거든요. 어,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기를 기다리겠어요. 씨, 씨도 뿌리지 않아 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린다. 그건 놀부심뽀도 아니고 이런 어, 장사도 뭐 흙포다 장사하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흙이라도 넌포았냐 이거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번 음, 뽑으신 분들은 쌤통이다 그럴 것 같아요. 어. 내가 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무도 내 말을 갖다가 어 믿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내가 그랬잖아. 넌 실무도 가가지고 진짜 빡세게 굴리다 와야 된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차가운 태도.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래. 나, 내가 사랑이 고픈 건 맞아. 아니, 사, 사랑이 고프지 않다라고 하면 외로운 건 맞아, 이거지. 사랑이 고프다고 해가지고 다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니까. 왜 그러냐라면 실망, 어, 그, 저기, 만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 이번 카드 조금 편안해왜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어, 그니까 외로 외로운 내 외로움 같은 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지. 어, 이건 내 외로움은 내가 핸들할 테니까 네 어려움은 네가 알아서 핸들해라. 어, 왜저기 어, 뭐야? 이제 와서 어, 솔직히 여기는 헤어진 게 축복이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헤어진 게 축복이지. 이 사람한테 뭐 비전이 있어요? 음.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어떤 연애관이나 이런 것은 한번 열어, 한번 놀아보고 끝난 상대가 되게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몇번 만나보지도 않고, 에이, 얘는 아닌 것 같다. 에이, 얘는 아닌 같다. 아, 얘는, 어, 허리가 굵고 아니면 얘는 돈이 너무 없어. 뭐, 이런 것가 뭔가, 그 사람이 만날 때뭐 허리가 잘록하고 돈이 많아야지만 꼭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씀이 아름다워서 그 사람과 나하고 어떤 마음의 대화가 통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라 마음가짐으로 누구를 사귀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음 아예 갖고 태어나질 않은 모양인 게야 뭐 뻔하지 않나요 나이가 몇이든 간에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목표가 없는 때니까 어, 목표가 없는 때고 이 사람은 공부도 지문하게 할수 있는 스타일이 못돼요 음, 공부도 금방금방 그러니까 어떠한 재주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 조금 저거 조금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음 그래도 여복은 있었는지 만나는 여자마다 그래도 자기보다는 굉장히 나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들이... 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만 타겟으로 해서 다가갔을 수도 있고 근데 다가갔다가 다 얼마 못 가고 다 헤어진 케이스다라는 음. 거죠. 자 어디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도 얘를 갖다가 더 이상 용서해주고 뭐하고 왜 그러냐라면 나도 피곤해. 어. 야, 이, 저기 이 세상 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어, 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내 앞가림을 해나가면서 사는데 너는 고작 꼴랑 그거하고 야내 눈앞에서 꺼져. 지구를 떠나가라. 뿅 가거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지구를 떠나. 어, 저기 막 떠나서 살아. 어디 봅시다. 그래서 저기 뭐야 여러분들 또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어떠한 안정이 필요한 건 맞아요 어 여러분들은 나를 어 나를 지켜줄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해 보여도 외롭거든 나를 내 뒤를 갖다가 든든히 지켜줄 어떠한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안 여러분들도 안정을 취하고 싶은 것이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의 고단한 뭐 마음을 마음을 갖다가 뭐 일이 뭐뭐몇 번이나 해봤다고 고단해 조금해도안 되고 조금해도안 되고 그것들이. 자꾸 자꾸 쌓이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뭘 해도 안 되는 거에 고단함이다라는 거야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고단한 게 아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단함에서 이 사람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렇지만, 사랑, 사랑도 노력이다. 어, 그, 내, 내가 뜨뜻한 방구석에 앉아서, 어, 저기, 막, 다리 쭉 꼬고서 리모컨 돌리면서 TV를 보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그렇다라는 거지. 꿈이 백수인 사람도 있잖아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어, 것에는요, 어, 아, 이르기가 힘들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내가, 어, 느 정도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 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거 갖다가 그냥 놀면서 왔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기고서 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그러한 그 노력한 대가나 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더는 나도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더는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는 어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조차 여러분도 마음이 업앤다운이 있는 건 맞아요. 외롭다 그랬잖아. 아무리 내가 외로움에 어 저기 막뭐 한기가 느껴지다 하더라도 나는 그치 내가 그 이거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갖다가 열지는 않겠다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이 여러분들이 뭐이 사람을 갖다가 단번에 잘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기회를 갖다가 여러 번 줬을 거예요. 왜왜어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좀 줘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그러한 기회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기회를 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그것이 싸움으로 번진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어지간하면 용서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가 어, 힘든 거는 듣지는 않고 지가 갖고 싶은 것만 어, 질비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재회가 되겠냐라는 거야 지가 아무리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고 연민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기의그 생활 패턴이나 마음가짐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양팔을 벌려서 반겨주지 않기, 않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은 어, 연락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이그 뭐지? 이러한 그 슬픔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어 그거 갖다가 받아들이고 어, 어 나름대로 자기 어떠한 반성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서 자기 반성을 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갖다가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어떤 그러한 뉘앙스도 풍긴다라는 거예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음,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래갖고 확신은 없지. 어, 여러분들이 용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는 어떤 확신은 없겠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더 답이 있겠냐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뭐 끈기나 뭐 이런 게... 받쳐줄란가 기다리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구차한 변명만 들비하게 늘어놓고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뒷받쳐질 어떠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런 러 어, 포부나 어떠한 그런 뒷받쳐주는 행동이 수반되지도 않으면서 자기 그 변명에만 급급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어.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는요. 내내 내 뼈와 살도 깎아내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겠습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가, 언젠가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그게 더 빨라. 음. 그렇지만 그 감이 떨어지고 나서 꼭 자기 입속으로 쏙 들어오는 법이 있어요. 빗나가서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암튼 내가 가서 따먹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꼼꼼한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뭐 많든 적든 얼마가 남아있든지 간에 어,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 주제에 대한 답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 연민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여기는. 음 이사 대단하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의 패턴을 봤을 적에 대단한 사랑과 미드, 어, 연민은 그 누구한테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만났던 수 어, 죄송해요 폐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헤어졌다라는 거지 음자 이번 카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연민과 사랑이 있다는 것에는 예스 y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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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에 대한 연민인지 어디 봅시다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을 향한 것 같은데 음. 아니 그렇게 어, 여러분도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쌍방이다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음, 그런데 <웃음> 이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지? 이게 만약에 이게 양다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괜찮아요. 어, 그 무슨, 뭐, 여기, 이것만 딱 보고 정할 순 없지만, 양다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다리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바람기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헤어졌다. 근데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라고 빌고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솔직히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왜 그러냐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봐.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요 아 내가 너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잊으려고 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 봤지만 응 어, 진짜 그랬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너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너와 나는 아무래도 운명인 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게 어떤 바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 지금 이 사람의 순간 감정이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또 다시 그런 그 거기에 얻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 가지고 어, 내가 내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쓸수 있어요 음자 그럼 어디 보조 카드를 한번 뽑아 봅시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거 갖다 자기애라 그러죠 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잘안 지킨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싫어서 약속을 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 팔은 안으로 굽잖아 나를 보호하지 남을 위급한 일에 같이 당, 어, 닥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막뭐 갑자기 쏘나기가 왔다 그러면 내 머리부터 딱 일단 하고서 옷을 벗어서 어 상대방을 주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 어 영화에서는 그냥 어 자기가 비 맞으면서 옷을 벗어 <웃음> 그건 영화고 이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안전을 갖다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연애 초에 했던 거는 그거는 솔직히 어그 도파민에 의한, 나답지 않은, 어, 내, 원래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답지 않은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게 사랑이 이렇게 쭉 진전되면서, 이 도파민이 떨어져 갈 때쯤에가 이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는, 원래대로 돌아온 거다, 라는, 변한 게 아니야. 변한 거는 사랑할 그대시에 내가 너 때문에 미쳐서 변한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들하고의 어떠한 추억들이나 어, 같이 해온 그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하고 그 헤어지게 됐냐 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같이 해온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보람이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해요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진짜 너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어 행복하고 서로가 배려해 주고 맞춰 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이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것일 것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아, 내가 이 어, 여러분들하고 사귀면서 내가 늘 나는 이렇게, 어, 뭐지? 그, 내 마음에 남는 게 없는 사랑을 계속 해야 되나? 어, 사람이 정이 들었다고 해서 계속 이 관계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한테 뭔, 뭔가의 행동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 그, 그러니까 말은 너무 달달해. 어,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착각하게 잘 하거든. 자기 마음 속, 그, 니까 어, 어, 겉으로 나타나는 그거나 자기 마음속은요. 저, 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어, 겉으로 보여주는 그거하고 속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겉, 여러분들이 이별을 맞았을 적에는요. 조금 벙쪘을 수도 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 이거지. 응. 나랑 있으니까 좋다며 행복하다며 그래 물론 행복해 그렇지만 어 행복도 있지만 이런 실망도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게 무슨 무슨 논리야 어 기적의 논리야 뭐 이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당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는 너한테 마음 아그 진짜 진짜 제대로 된 마음을 갖다가 줬는데 얘는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베풀어주는 듯 해도 결국은 무엇이다? 음, 자기 이온 이 우주가 자기를 중점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어, 물론 내가... 어, 그래 어차피 너와 나는 헤어졌고 어. 나도 이제는 내갈 길을 갔다가 가야 되는 시점이 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뭔가 또 새로운 길을 갔다가 선택하지 않겠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근데이 사람은 그래요. 어, 딱 누구를 사겨도요. 그냥 그래 이건 너 말로는 이거 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마음속은요 안 그래요. 이 마음속은 어떠냐 하면 은 한번 사겨보고 자보고 어, 일단, 잠도 자 보고, 뭔가를 갖다가 해, 같이 뭔가는 해보고, 그러고서, 진, 이게 진짜 내 건지 아닌지 구별하겠다라는 거야. 말로는 너 아니면 뭐, 말로 다 조진 사람도 있어, 여기는. 어, 말을 너무 잘해. 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횟가닥 가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 종합점수를 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딱 취하지 어느 한 부분이 딱 나한테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만 말하는 거 보면은, 음. 절대 아니야. 얘는 나한테 퐁당 빠져서 얘는 완전 영혼이 나한테, 응, 어, 영혼이 나한테 흡수돼 있어가지고 내가 얘를 갖다 놓지 않으면 얘는 나를 놓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착각이다라는 거. 이게 세상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 뭐 겉바속촉 뭐 이런 것처럼 겉은 바삭하고 얘기했지만 속은 뭐예요? 어 자기 생각으로. 어.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입 안에서 그냥 너무 사르르 높지. 그렇지만 네. 결국은 그건보다 두 사람 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의 어려움은요. 이 사람의 어떤 자기는 그래. 그러니까 무슨 지가 예수님인가 세상에 어떤 고통을 갖다 자기가 안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은 자기가 뭐. 좀더 심플하고 어, 좀 재밌게 어떠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매너있고 로맨틱하게 해주니까 어, 나는 너무 완벽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건 개뿔, 그건 네 생각이고 어, 그건 네 생각이고 정작 이 사람은 진실된 마음을 남을 위해서 주, 절대로 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고정된 성격이에요. 그렇 때문에 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 곁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인형처럼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 어 그걸 갖다가 솔직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겠냐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너무 젠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너 진짜 봉 잡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봉은 개뿔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안 좋게 말하고 어떻게 말하면은 네가 보에 겨워서 진짜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다 똥을 싸고 앉아있구나 이니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아, 나도 짜증 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 누가 주는 누가 어어 어, 누가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냥 늘상하는 행동이고 아무런 의미가 담겨있지도 않고 그냥 반사적인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저기 막 바람이 시게 부니까 옷깃을 갖다가 여미는 건데 그냥 반사적인 행동일 뿐인데 이 사람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더 갖고 사람을 잡았다든가 어. 아니면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잡고 있다든가 어. 남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생각에 생각을 그거 갖다가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자기를 잡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사람이 흑폭풍이만 씨게 왔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흑폭풍이 자기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흑폭풍 속에서 자기가 나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 그렇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무엇이다. 이 사람의 영혼은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한테 이미 어느 정도 흡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자기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내가 누굴 갖다가 이렇게 떨쳐내기가 힘든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자기도 어쩌면 자기의 모습에 자기도 깜놀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네가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어떠한 그 자기의 어, 음, 그 그, 뭐, 내적, 어떤, 그, 우울? 어, 침울? 상상 속에서의 그 비바람? 어, 상상 속에서의 비바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 어, 미로 찾기 있잖아. 근데 난이도 최상급 미로에서 지금 그그 그, 그 안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로는 누가 만들었다? 그치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가 만든 미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나오기도 힘들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 분명히 왜냐하면 성격을 알잖아요.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미로 안에서, 그 미로 안에서, 어, 여러분들의 그리움 있기는 있고요. 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뭐가 짜증나? 지금 이 미로 안에 있는 게 짜증나. 그, 그, 그, 더 짜증나는 건 뭐야?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도 짜증난다는 거야. 어, 그러고 있겠다, 라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어, 자기 감정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저기, 막, 그, 뭐지, 신경은 쓰고 있다라는 거야. 어, 어느 정도, 그것도, 어, 그, 그 신경이 어느 거다라고 하면, 오로지, 온갖 그 자기 오, 으, 몸에 있는 온갖 세포와 신경 신경 조직들이 자기를 향해 있으면서 또그 안에서 뭔가가 계속 꿈틀은 되고 있어요. 이 사람 그 뭔가 꿈틀되는 요거 때문에 이만큼을 갖다가 다그한 군데다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만큼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고 그 애착. 어, 어한 집착? 이런 것들. 어, 그,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아, 내가, 어, 이러면서도 계속 가야 되나? 그런 또 그런 마음들 있잖아. 어, 그 마음. 그 마음도 어느, 이 사람한테 애착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음,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판단을 내린 내린 것 이러한 판단을 내렸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자기가 묶여서 있는 거 물난리가 났으니까 강이 범담에서 배를 못 띄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떡하다 그것도 괴롭다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어, 냉정해지고, 어, 저기, 막, 이상, 그, 저기, 막, 냉정한, 어, 냉정의 칼을 갖다가 빼가지고, 이, 여기 갖다가 튀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냉정의 칼만 뽑았을 뿐, 액션은 뭐다? 그치, 계속 여기 늘어붙어 앉아 있다. 뭘 좋은 게 있다고 여기 늘어붙어 앉아 있는 거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마음속으로는 여기서 나오고 싶어도 수태, 어, 수많은 냉정의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냐 쉽게 성격이 이 모양인데 어, 나는 잘 헤어진 게 아닌가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이거 어,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음. 이 안에 있으면서 이제 미로를 갔다가 헤매다, 헤매다, 어, 이 헤매는 것도 이제 부질이 없구나, 이제 헤매는 것도 지쳐갈 때쯤에 여러분에 대한 어, 어떠한 연민이나 그리움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이 있어요. 음, 원래는 이렇게 집착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서는 뭔가 어, 끊어내기 힘든 어떠한 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못 참아가지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겠다. 꼭 어떠한 전화가 뭐 오지 않더라도, 뭐, 문자라든지, 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화가 올 수도 있겠고, 하여간, 뭔가 어떠한, 어, 저기서 연락이 올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좀 높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뭐, 다, 그, 돌아오는 답은? Nope. 이렇게 되는 거지. 음, nope.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마음에 지친 게 아닌가. 어 너무 지쳤고 그 노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어 <웃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닌가. 그 노소리에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봐요. 음, 만약에 복수를 꿈꾸신 분들이라면 은 어, 제대로 복수한 거 맞아요. 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멀쩡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어, 뭐, 뭐, 외롭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 어. 연애를 갖다가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어. 진짜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만큼씩의 내 인생에 데미지가 났다는 거지 연애로 인해서 어. 이성으로 인해서 내 남자 내 여자로 인해서 데미지가 진짜 회복 불능할 만큼 데미지가 났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연애를 하, 어 연애를 갔다가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사랑 남자는 인정받고 싶고 어, 여자는 사랑받고 싶고 그게 뭐다 어,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 계속 죽구장청 어, 헤어지면 또나 누굴 만나고 헤어지면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남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여자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음, 뭐 그런 거지. 그래 뭐 네가 어, 뭐 너라고 한다고 뭐 내가 뭐 흥. 뭐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저기 뭐야. 근데 내가 너한테 진짜 앞으로 연락하나 봐라. 어, 네가 연락할 때까지 나 연락 안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이럴 수도 있는데 연락 안, 하, 안 하는 그 사람의 그속마음을 어떤 줄 아세요? 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제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제발.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 안 해. 제발이고, 나발이고, 그, 어, 저기, 막, 그거는 무슨 나발이냐라는 거지. 어 나는 너한테? 그치. 오만정에다 떨어졌다. 너랑 같이 가더니? 그치. 혼자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은 싸우는 커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서 정신이 바짝 날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칼자루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쉬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거 있어요 모든 때라는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재회를 갖다가 바라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았다 라면은 뭐 적당선에서 마무리 짓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라는 거죠왜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복수를 또 하는 케이스야 왜? 여러분들이 노한 no 거여 적어 놨어 만약에 <웃음> 재회가 된다면 너 그때 왜 그랬어 하고서 복수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근데 여기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지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1번 카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그, 어, 연민 남았냐 그러면 yes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어 그래도 이 사람이 그 느꼈던 그런 모든 사랑의 감절등, 감정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저기, 뭐, 상위 랭킹 안에 올라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 <웃음> 황송한가요? 어, 내가 상위 랭킹이었다니 하면서. 암튼, 그래요. 네, 3번 카드 리딩, 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 혹은 연민이 남아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은 여기는요. 일단 타워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배속에서 꼬르륵 소리 날거예요 음, 이해해주세요. 음. <웃음> 밥을 먹으면 졸려서 리딩이 안돼. 음, 리딩할 때 기가 많이 빨리거든요. 그래서 배가 빨리 꺼져요. 뭘 먹어도 그러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앞선 카드들에서 어, 에너지를 너무 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꼬르륵이 나올 시간이야. 자 어디 봅시다. 음. 자이 4번 카드는요 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는 있는 거는 맞아요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어, 그것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갖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있다도 뭐야 어~ 계획이 있으면 뭐해? 그걸 갖다가 현실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갖다가 노력으로 현실화를 시킬지 안 시킬지 거기 기로에 서있다라는 거예요. 음, 선택을 했는데 그걸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다. 그게 무슨, 무슨 뜻인가요? 한다면 지금부터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이 사람은 어디 봅시다. 이게 타워가, 여러분하고 상태에서 타워가, 나, 타워가 나고 누군가를 만난 건지.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어, 타워가 난 건지. 어, 타워가 났다. 처음 보시는 분들 타워. 그, 헤어졌다, 깨졌다, 어, 깨졌다, 바꾼기가 깨졌다, 바꾼기 깨졌잖아요, 응, 어, 바꾼기가 깨진 게, 이게 여러분을, 여러분하고 깨지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응, 어, 그건 건지, 누군가하고 깨지고서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음, 이 사람은요, 참, 그렇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껄렁껄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사랑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껄렁껄렁하는 사람 같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깨졌을 적에 이 사람은 어, 되게 그 뭐지 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어, 뭐랄까. 그, 나, 나락으로 조금 빠진 느낌? 어, 나락이라고 하면, 그거 좀, 그, 이 사물이나 이런 세계, 이 현실을 갖다가 조금, 음, 긍정적인 시선으로 착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그 깨진 것에 대해, 그냥, 아주 그냥 그, 우리가 그 무대에 보면, 그 연예인이 이렇게 딱서 있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하고, 여러 개의 불빛이 여기 한 자리를 비추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한 자리만을 비추고서, 이, 이, 이, 이 저기, 뭐우리가 사는 게 이게 아닌데도, 그이 그, 깨진 것에 대해서 한 자리만 비추고 있다라는 거야. 한 자리만 비추고 있다. 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왜한 자리만 이렇게 비추고 있을까? 라는 거죠. 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도 너무 많고. 근데 이게 반드시 이 사람이 바람 펴서 라고 보면은요. 솔직히 여자는 바람 안 피나요? 어. 남녀가 공이 다 바람을 피잖아요. 공, 수요, 수요와 공급. 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는 거다. 남자의 바람도 결국은 누군가하고 피잖아요. 어. 그 피는 그 사람이. 그잖아. 꼭 그게. 내가 아니라는 법이 어딨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카드를 갖다가, 우리 파랑새가 파람을 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곧바로 이 아픔을 잊기 위해 만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이 말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 여러분들과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 우리가, 이 헤어짐을 맞았던 너와, 나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문, 깨지, 깨졌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 현자타임이라 그러죠? 어, 현자타임, 현타, 뭐, 이런 그런 거지. 그래서 왜이 사람이 이렇게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조카드를 뽑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갖다가 알아볼 거예요. 음. 여기서는요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이 카드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음. 어디 보아보아요 라고 한다면 은이 관계는 이 사람이요 음. 그래도 꽤 뭐지? 하는 물을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음, 하는 물을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다 근데 왜 하는 물을 못 팠을까? 여러분이 하는 물을 못팠던가이 사람이 하는 물을 못팠 건가? 여기는요, 양쪽 다 케이스를 오픈해 두고, 어, 그렇게 할게요. 음, 어, 저기, 뭐, 나름대로 이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이 사람을 인내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기 나름대로. 어, 이 슬픔을 갖다가, 어, 이 어둠의 이 슬픔 있잖아요. 어두워진 방 안에 누워 창 밖을 봐요. 딱 그거야. 바람결에, 뭐, 이런. 그리고 뭐 그대의 그 뒷모습 이그 뒷모습을 이 사람이, 여러, 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뒷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뒷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져가 서로 헤어져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겨서 떠나가니까 그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아 괴롭다.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예요. 음,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 물론 어떠한 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상처 줬을 가능성은 30% 어, 나머지 70%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뒀다라는 거예요. 외롭게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외로움을 갖다가, 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걸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게 뭐가 어때서요? 지가 나, 지가 나를 외롭게 했잖아. 지가 나를 갖다가 그런 거잖아요. 어, 어, 외롭게 했다라는 거는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 어, 정신적으로 외롭게 하는 거 있고, 육체적으로 외롭게 하는 거 있고. 음. 그래서 이 외로움은 두 가지를 다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외로움들, 네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 외로움, 아니면 네가 너무 현자 타임이어서 나한테 주는 그런 정신적인 외로움, 그런 외로움들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저기 막 뭐, 어울렸다. 어울린 사람도 있고, 즐긴 사람도 있고, 여기는 많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알아서 이게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어 그랬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이 사람은 그래요 어아 저기 막 이게 지금 관계가 깨지고 나서 관계가 깨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 보였다 라는 거지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놓친 물고기가 아깝다 남녀가 깨지는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어떠한 그 그 바람이라는 걸 갖다가 도피처로 해 가지고 내상황내 외로움을 갖다가 달래는 그런 것들은 내그 연인한테 좋은 행동은 분명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저는 이걸 갖다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딩을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가 어, 네가 미워. 어, 네가 너무 너무 미운데 너는 너무 너무 이뻐. 어, 밉다, 네가 밉다. 그 2PM도 그런 거 있잖아. 미치도록 네가 미운데, 어, 미치도록 네가 이뻐.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 어, 이 무렵에 그런 거야. 내가 너를 놓고, 이 마, 음에네가 있는데, 너를 놓고, 어,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너를 갖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서 내그내 그, 어, 모든 그 생각이나 어떠한 내 마음의 스포트레이트가 너한테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내가 어떤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다가 가둔 게 아닌가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음. 그렇지만, 이게 돌아갈 길이 보이겠는가, 라는 거야. 여러분, 이 카드 보여요? 초승달이 떴어요. 어디에 떴어요? 물 위에 떴죠? 돌아갈 수 있겠나요? 물을 어떻게 걸어가? 아무것도 장비가 없는데. 어. 그래서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나만 바라보냐 그게 아니야 딴 사람들도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놔야 되는 게 맞다라. 우린 이미 헤어졌고 누군가가 너를 갖다가 아름답게 보든 말든 그거 이때 더 이상 내 일이 어, 내 손을 떠난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뭐야? 네가 그립고 네가 믿고 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너가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가 너를 두고 떠나가는 이 길이 발걸음이 어쩌다 어, 무겁다라는 거야. 난 무너지는 내 마음이란라는 거지. 그렇지만 나도 어, 나도 너 언제까지나 너만을 생각하면서 너 안에 갇혀서 내가 살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남았냐라고 보면 예스 예스고요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주변에 둘러싸여서 어울리고 놀고 이런 것을 갖다가 견디기 힘들어 해요. 어 견디기 힘들다. 그래도 네가 나랑 헤어졌으면 어느 정도 너, 네가 나를 갖다가 애도하는 기간을 갖다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너는 어 나를 갖다가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어 저기 막 너와 나의 이별을 갖다가 예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만날 수 있냐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어 외로 이 사람 때문에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나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다거나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보면은요. 어, 7이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한게 맞지만 7이 어, 여러분이고 3이 어, 그 사람이라요. 누가, 누가 잘못을 더 많이 했냐라고 보면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아닌데요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카드 아니에요. 음. 왜냐면 내가 어지간하면 다 파랑새 편을 들잖아. 어? 그러면 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 따로 리딩을 해야 달리 리딩을 해야겠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만을 쫓아서 다른 사람 그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섹시한 여자들을 찾,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음,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 수 있는 꿰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봐라. 라는 거예요. 음, 뭐파랑 새라고 해서 맨날 상처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왜 나는 꼭 상처를 받아야만 해.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이 사람은요. 지금 이러한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해, 할지를 모르겠다. 너에 대한 그리움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너를, 너에 를너 대한 마음은 나는 아직도 그대로다. 너를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너너내 마음이 너를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음, 그냥 나는 아 그냥 현저타임 하고 있을래 이거지 어, 현저타임 하고 있을래 왜 그러냐면 억지로 잊어내려고 하니까 억지로 너를 갖다 밀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어, 내가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 상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음, 너를 놓지도 너를 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 이미 너는 내 곁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너는 내 곁에 없고 음. 그런데 뭐 내가 뭘 여기서 더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이제 너에 대한 그리움이나 너의 너를 향해서 갈수 없는 이 마음은 응,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응. 다시 갈수 없다. 어 그것이 이 사람이 어, 진짜 화려한 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쫓아서 이렇게 이렇게 엔딩을 맞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갖다가 채워줄 사람을 갖다가 찾는다든지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 그걸 갖다 채워줄 사람을 찾지도 못했고. 음, 이 사람 또한 여러분을 갖다가 그런 걸다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에게 돌아서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음, 근데 이 사람은 참, 여러분 진짜 사랑했나 보네 음, 여러분 이사람은 사랑한 거 맞아요 음, 자기 진짜 도 닦고 있어요 어떤 마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이 다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보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즐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근데 여기서 즐거움은요, 진짜 순수한 즐거움 있잖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 이제, 뭐,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만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 넘어선 사람, 진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까지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왜다 그렇진 않잖아. 저는 아닌데 왜냐면은, 여자들은, 여자하고 남자는 좀 다른 게, 어, 남, 이게 남자는 어지간한 사람이 다 들이대도 좀 너, 술김에 넘어가는 그런 게 있지만, 여자는요, 조금, 어, 그, 받,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데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나, 이 사람이 나한테 주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너무 너무 외롭고 이 사람의 이런 현저 타임 이런 성격 갖다가 인내하는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갖다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응 음, 저기 막 여러분 그니 그 즐기는 시간, 어 인생을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육체적 연 어, 더랑 나랑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가 혼자 둔, 두고 육체적인 어떤그 남녀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어, 나의 나의 육체적 정신적인 것같다 만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원해서 어 노는 사람도 있을 거라라는 거지. 이걸 갖다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네요라고 한다면은요 여자들은 이걸 조금 길게 설명을 해줘야 돼 왜? 그러면 좀센시티브하거든 어, 이런 문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둘중 하나다 어, 육체적인 관계를 원해서 아니 어, 아니면 저기 나의 정신적으로 어, 흐트러진 이러한 마음들을 갖다가 조금 환기를 시켜서 나의 패턴을 찾아가고 어, 싶은 마, 어, 마음에 그랬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어,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니가 어떻게,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래도 너하고 나는 좋았는데, 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그 즐거움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 거. 이 사람한테 봐서 받은 어떠한 외로움이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외로움을 밖에 나가서 해소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갖다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음, 하기는 했었고, 그렇게 고 알면서도 무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 알면서도 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 저기 막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갖다가 알면서도 묵인해 줬을 수도 있겠다. 음. 그렇지만 이제는 더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음. 돌아설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저는 그게 아닌데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돌아서려고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은요. 어, 이거는 맞아요. 둘중 하나, 어, 아니 그런 거지. 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 여러, 그냥 참고서 가져가고 싶어 하나. 여러분들이 글쎄다. 싫어. 어, 참지도 말고 이해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그냥 끝내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어, 내가 네가 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거 내가 이해할게. 어, 그냥 나한테 돌아 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놓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어, 싫어. 무슨 개소리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끝난 건 끝난 거야. 어, 나는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있어서 이 사람을 끝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 내그 나도 어, 나도 내 커리어가 있고 내가 너 없이도 어, 잘살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미 깨진 거 그냥 넌 가라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가면서도 그런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와 발에 밟힌다. 어이 사람은 쉽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반항 심리로 놀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반항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서면서도 계속 돌아서지 못하고 여러분에 대해 어떠한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런데요? 정말 그냥 한 번에 또안 떨어져요라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랑해서 그래요. 음,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음, 돌아오길 바라는 저기도 있어. 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지만 음, 안될수 있어요. 음, 안될수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이 사람이 현자타임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지금 절... 지금 열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어떠한 그 성적인 게 왕성할 때란 말이에요. 여자도 성욕이 있어. 왜 여자는 성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이 저기 말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그거 갖다가 어. 어 낮이 밤져여 가지고, 어, 낮이 밤져여 가지고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낮이 밤져여 가지고 안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이 사람을 딱히 놓기는 좀어가 어, 저기만 조금 미련이 남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럼 그래도 사람은 착하잖아.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가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응 어, 있고 그래서 재회를 갖다가 저기 막 시도했던 사람도 있지만, 아 역시나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갖다가, 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연애를 하냐, 이건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하낮어 낮이 밤저라 하더라도요, 좀그 뭐지? 현자 타임만 아니면 괜찮아. 어, 현자 타임만 안, 이 사람의 성격이 깐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깐깐하고, 좀, 살아, 게 융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 꼭, 어떤 육체적인 욕구?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육체적인 욕구가 조금 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성격 자체가 너무 침울해. 침울하고 어 좀... 내가 너, 너 안에서 겉도는 느낌, 어, 겉도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여기 커플은 문제가 된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요 회복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어, 회복하려고 어, 시도를 해본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육체적인 관계도 제대로 어, 만족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네 안에서 겉도는 느낌, 어, 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둡다 습하고 어둡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암튼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면 딴 카드 뽑아요. 뭐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떡하겠어. 나도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해야지. 음.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주제를 갖다가 어. 사랑 연민 남아있을까요 네 여기는 너무 철철철철 음, 자 철철철철 넘친다 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